이거면, 확실히 꺼낼 수 있어? 이 분이 어디 속도만 사셨나? 받는 순간 싹다 뒤지는 거야 그 정도는 안심이 안 되는데 누구도 모르게, 흔적도 없이 그리고 한 가지 더, 꼼꼼하게 칠해 오케이! 바이러스 99.9% 제거 어디서나 안심존. 사마니까. 안심해라. 그러더라. 당신이 주목이야? 왜? 내가 참통안이긴 하지.